가구만전라고도가구만 오, 오, 똑같, 똑같대, 똑같대. 대박, 대박. 아, 빨리 들어, 빨리 들어. <웃음> 했어요 한 번. 찾고 있다. 이 방을 나가는데 말할 때 이러고 찾고 있다 지금. 표정 봐봐. 만약에 지금. 뭐 해서 이거 다 먹고 있어. 다, 다 지금 볼거먹고다 먹고 어 아니야, 아니야. 아 아니, 진짜 없어. 뿌잉뿌잉 어, 많이 그러고 해봤다니까 그러고 고독하구만 <웃음> 와 똑같다 아 졸라 고독하구만이네 그급이트미님이 알려주셨데아 졸라 고독하구만 어. <웃음> 야 <웃음> <웃음> 똑같네요 와, 아니야 오.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부모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정신 <웃음> 어,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어필 하신 시간입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야, 여러분 네 뿌임 뿌임 어디 어디 아니, 부인, 부인. 부인, 부인. 아니, 부인, 부인. 아니 부인. 짬 말고 뿌임 뿌임 예 닮은 아, 얼굴에 이요 진짜 이게 네 닮았어요 야, 사이 거울 사이 보세요 예 거울 <웃음> 보세요 어디 하는 건데 뭐야 어디 하데아 뿌임 뿌임 아니라니까 닮았어요 응 닮았어요 닮았어요 <웃음> 꿈에 으음, 꿈에 도음으 이름 모를 너를 음 으음, 어디선가 본 듯한 바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음 으음, 으음, 으 나는 했던 일, 나 마음이 좋아서 난 이미 지며 눈에 쓸게 무서난 이미 돌아가, 그에지는유럽처 나의 뺨을 쓴사맞귀면서도 날속 날을 거주지 않네, 않네. 또다시 살아서 빈 밤을 오가는 날은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밝고 모르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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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힘는 날까지 로스반바다 이 바람의 걸린알수 없는 향기가 있어.